서울의 한 대학병원. 소아암 병동에 입원 중인 3살 도윤이. 도윤이에게서 횡문 근육종이란 암이 발견된 건 3년 전. <웃음>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무렵입니다. 태어났는데 그냥 얼굴에 혹 가지고 태어나서 아픈 건까지는 몰랐다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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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는 어쩔 수 없이 도윤이를 데리고 서울로 올라와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음. 엄마 여기 있어. 엄마 손 잡아. 어떻게 어, 엄마 여기 있어. 집보다 병원이 더 친숙한 아이. 누가? 잦은 암 재발과 전이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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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한테 이상 증세가 나타난 건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여기였어요. 여기 집에서 이제 아기랑 놀고 있는데 갑자기 얼굴이 엄청 빨개지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기가 기침만 하길래 어뭐 얘가 추운가 해서 그냥 감기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기침이 심해지면서 숨을 못 쉬더라고요. 그가그 누들포크처럼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게 괴물 같은 애의 얼굴이 바뀌어 가지고 순간 얘가 호흡을 못 하고 있길래 제가 손가락으로 입을 넣었거든요. 이혀가 부어 가지고 기도까지 막아 있더라고요. 동네 소아과가 대부분 문을 닫은 토요일 오후. 급히 119를 불러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구급대원분이 여기저기 전화를 하는데 이 근처 병원들은 다안 된다고 안 받아 주셨고 아이는 점점 나빠지는데 받아주는 병원이 없었습니다. 방면 O, 땅쪽 O, 그 다음에 O, 가는 길에 거부당하면 땅 쪽으로 돌리고돌리고 하다가 안 되겠다 그 수원으로 가달라고. 30여분을 헤매다 도착한 병원. 처음에는 그쪽도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구급대원분도 조금 원성이 높아져서 그러니까 베드가 있냐 없냐 지금 진료가 안 되냐 그랬더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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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애기가 아픈데 갈 데가 하나도 없다고? 여기도 나름 수도권인데? 오와, 오와, 병원에선 왜 응급환자를 받지 않았던 걸까? 그... 진료시간이 8시 반부터 네. 9시까지거든요 네, 이때만 가능하고요.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아... 응급실인데도 이렇게 이 시간만 가능한가 보네요 네 전문의가 없어가지고요 이것도 혹시라도 소아과 교수님이 휴신 이거나 그러면 때도 불가능한 거죠 아 그럼 주말도 다이 시간으로 일단은 계실 때는 아니 네, 네. 주말에는 없습니다 아, 주말에는 아예 진료는 네, 불가능하고 네네네 네, 네. 네, 네, 네. 아무래도 소아 응급 환자를안 보다 보니까 당직이 없는 날이 있을 수도 있고 저희가 시간이 전해져 있어가지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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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 9시가 넘은 시각, 소아 응급 환자가 도착했습니다. 태어난 지두 달도 안된 영화. 그럼 오늘 심해진 거는 화천의뢰원에 찍고 지금 얘기 듣고 바로 온 거. 아니 그냥 엄마 아빠 판단하시고. 아니요. 가서 올해보다 어. 더 심하니까. 혼자서 온 생오십이 된아기고요 지역은 저쪽에 화천에서 있어 화천에서 오고 네. 멀리 오고 아, 그죠 네 그죠 거기서는 힘들긴 하니까요 그러니까 일단 입원 자체가 불가능하고 처치를 뭐 그쪽에 전문 선생님이 계신다 하더라도 밤에 계속 이어서 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이제 그 상태에서 혹시나 상태가 나빠지면 이제 중환자실 백업이 돼야 되는데 꼭안 되니까 강원도의 거점 병원으로 2 4 시간 소화응급실을 운영하고 있는 강원대학교병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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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천이 거의 경기도잖아요이정구 정도 정도 데도도도 저희로 거의 다 와요. 가도도경도도잖아요 가끔 남양도도 와요. 아직까지는 도래도 버티고 있지만 강원대학교 병원 소아청소년과의 상도도 좋지만은 않습니다. 소아청소년과 교수진은 정도 명 전공인은 단정명뿐입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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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소아청소년과에 지원한 전공이 현황입니다. 207명을 모집하는데 겨우 33명만 지원했습니다. 그나마도 대부분은 이렇게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요. 전국 67개 수련병원 중 소아청소년과 전공이 모집 정원을 채운 건단두 곳뿐입니다. 이른바 빅파이브 병원이라 불리는 서울의 대형 병원들도 단한 군데를 빼곤 미달입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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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길병원은 지난 12월 입원 환자를 모두 내보내고 소아병동을 닫았습니다. 정북이가 저희들이 이제 한년차가네 명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북이가 4년차가 이제 졸업을 하고 나가게 되니까 한 명밖에 안 남거든요. 여 네, 8명이 있어야 음. 되는데 15명이 입게 되는 거죠. 신생아만 해도 보통은 사실 한 6명은 돼야 되는데 지금 세사람밖에 없어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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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인 기간 백화점에서나 보던 진풍경이 요즘 아동 병원에서 아침마다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출근 시간이 8시 정도부터거든요. 네시 반 이전부터 와 계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7시 반에 와서 줄을 섰는데도 이십오 분이더라고요. 저희 남편이 와서 먼저 번호표 뽑고 얘기하고 있다가 저희 나8시 반쯤에 집에서 출발을 해서. 주차도 기다려야 되고, 접수도 기다려야 되고, 진료도 기다려야 돼요. 접수도 아직 못한 사요 대기번호는 몇번이죠 대기번호는 2 9 1번이셨어 독감과 장염이 동시에 유행하고 있는 올겨울. 병원 문을 연지 3시간 만에 의사 4명의 오전 진료는 모두 마감됐습니다. 저희 전체 하면 약 400명 정도로 마감됐어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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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에서 온 준서. 아이가 아프면 어쩔 수 없이 1시간 거리를 운전해서 천안으로 올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아기가 한번 콧뼈가 부러진 건가 의심이 가는 적이 있었는데 근처 좀큰 병원? 예산조각병원이라든지 명지병원이라든지 이런 데를 갔었는데 아기들 진료를 아무데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군데 세 군데 돌아왔다가 결국엔 여기가 있었어 애기걸 촬영할 수가 없어서 오늘은 장염 때문에 예산에서 천안까지 달려왔습니다. 예산군은 소아과가 단한 곳뿐입니다. 제가 사는 데는 마트에 있기는 좀 기적기는 없어요. 아기 기적기는 없어요. 어른용 기적기는 있어요. 요양원은 많은데 소아과는 없어요. 제가 생0할까지는 열라면 일괄 다 입원을 시켜야. 근데 문제는 지금 입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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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하고 힘들고는 사실 두 번째고 정말로 환자들이 위험할 수가 있어서 예를 들면 저 혼자 있는데 경증 환자가 10명이 와요 쭉 보면 돼요 근데 중환이 한명 와요 그 중에 그럼 경환 다 밀어놓고 중환부터 볼수 있죠 근데 그 상황에 중환이 한 명이 더 와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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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그만큼 소화과 의사는 수익이 적은 거예요. 그나마 환자를 많이 보는 것으로 소아과 운영을 이어왔던 개원의들은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하루 종일 25명 받네요. 하루 종일 32명 받고요. 이런, 이런 날들이 이제 네. 20명에서 30명이 쭉 만약에 지이 지속되면 네. 운영에는 되게 힘든 상황이 되네. 운영할 때문에. 수가 없죠. 간호사도 다 내보내야 됐고요. <웃음> 간호사 한명 두고 해야죠. 뭐, 이러면 음. 소아과는 감염성 환자들을 주로 보기 때문에 비수기와 성수기가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환절기에는 환자들이 몰아쳐 오고 환절기가 아닐 때 비수기에는 환자들이 거의 없고 코로나가 생기면서 마스크 착용하게 하고 어린집을 거의 안 갔어요. 아이들이 단체 생활을 안 하니까 별로 감염병이 돌지를 않았어요. 어, 그때는 하루에 뭐 10명에서 20명 왔습니다. 그렇게 계속 한두 달이면 될줄 알았더니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 중에 익명 게시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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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많이 붙었었고 팬데믹이 길어지면서 동네 소아과들은 속속 문을 닫았습니다. 지난 5년간 전국에서 폐업한 소아과만 6 0순두곳 7년 넘게 경기도에서 소아과를 운영해 오던 최윤정 원장도 경영난을 견디지 못하고 1년 전 경원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반경 500m 그 생활 반경에서 제가 다섯 번째로 개업한 소업가였는데요. 그러니까 다섯 개 소업가 중에 어 제가 개업을 하고 나서 한 1, 2년 후에 두 개가 문을 닫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작년에 문을 닫았고 제가 문 닫고 3개월 후에 나머지 하나가 또 닫았으니까 지금 한개 남았어요. 근본적인 원인은 출산율 저하. 한국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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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찬가지로 지금 전공의가 없으면 이제 3차 병원을 담당할 수 있는 그나마 전문의도 이제는 없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올해 레지던트 4년 차가 된이모 씨. 정원이 12명인 소아청소년과에서 그를 포함해 전공의는 2명뿐입니다. 그 교과 과정상의 제일 큰 변화가 사실 4년 차거든요. 외래 진료 그리고 1, 2년 차의 그 입원 환자 진료를 지도 감독하는 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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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유가족, 병원 이번 환자 여러분, 보호자분들께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립니다. 당시 신생아 중환자실을 담당했던 의료진들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았습니다. 이게 거의 전공의 사회에서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고, 적과는 안 가겠더라 생각했습니다. 적과는 가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내가 큰일 나겠구나. 라는 압박감은 당연히 있었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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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수가 발생합니다. 그게 분과별로 얼마나 많겠어요. 소아과 의사가 배출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시간적으로 얼마나 급박한 일인지 고민이 많습니다. 소아청소년과에서 가장 무서운 말은 평소 건강했던 아이가 갑자기 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건강검진 등을 통해서 미리 질환을 예측할 수 있는 성인과는 다르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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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근처 병원에선 치료가 어렵다는 말이었습니다 이제 항암을 하면 이게 투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응급상황에서 대처할 의사가 없다 인력이 부족하다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제 약간 애둘러서 이제 서울로 갔으면 하셔가지고 그다음 날 바로 응급실로 아산 응급실로 온 거죠 그렇게 엄마와 정원이는 전주에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아는 사람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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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영이나 울진 같은 엄마들이 제일 힘들어 보여요. 다 버스로만 다녀야 되는 엄마들은 정말 아까 길밀 때는 뭐 4시간 반이라 그러는데 그분들은 막 6, 7시간. 백혈병 중에서도 고위험군. 엄마 어? 이에서 피난다. 어? 이에서 피난다. 아, 어. 어디. 어. 어, 각을 열심히 해야겠다. 피 나? 어 조금 출혈이 있어 면역력이 낮아 조금만 상처가 나도 세균 감염으로 패혈증까지 올수 있습니다 거의 이제 쉼터에서 생활을 하고 항암이 이제 중간에 쉴 때가 있어요 뭐 일주일 정도 그때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집에 내려가서도 되게 불안한 게 이제 아이가 열이 나면 바로 차치할 병원이 없으니까 이제 계속 긴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침저녁으로 계속 체온계를 재요. <웃음> 여기 열 날까 봐좀 열이 났다 싶으면 이제 이제 짐을 막 싸죠. 정원이는 2주일에 한번 고용량 항암치료와 골수 검사를 받습니다. 최근엔 약이 맞지 않아 주1회만 맞아도 될 주사를 여섯 번 맞는 다른 주사로 바꿨습니다. 부작용이 생기면 치료 기간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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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환자를 포함해 매년 만여 명이 소아암 치료를 받지만 이들을 돌볼 의사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소아암 전문의는 전국에 일곱 명뿐 수도권에 4두명이 몰려있고 절반은 10년 내 정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소아 외과 의사는 숫자가 더 적어서 전국적으로 50여 명에 불과합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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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89년의 총계 특수 출생률이 1.57이 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저출생 위기를 맞이한 일본은 어떨까? 후쿠오카시에 위치한 소아과 의원. 우에야마 원장은 1965년 아버지가 개원한 소아과를 대를 이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니카, 펜으로 써야죠. 소니카, 종이로 카르텔の方が楽な気はしまあの子供さんの顔の絵を描いたりとか電子カルテだとどうしても電子のこう画面ばっかり見てて患者さんをこうしっかり見ることができないので 많을 땐 100명이 넘을 때도 있지만 하루 평균 환자 수는 60명 안팎. 어린이 환자는 월 500엔만 내면 그 다음 진료부터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어, 지5 0 0하셨5 0 0 5 0 0하라1 2만5 0 0円3세 미만은 그조차도 없습니다. 아, 쵸0로됐 아, 제로とか再診料とか まあ入院したときの入院料とか. これが五百円ワンコインですね. 月に一回. 그月に5 0원이 돼가면, 몇회도 そうです. 매일,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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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なる中に入らないようにはいしてもらって車で待ってもらってきたらそれで順番でこちらで見ていうような状況ですねえっとここはある程度リスクのある患者感染のリスクのある患者さんをこの2つの部屋で見るんですけど s k 連とか急変を起こしたり来た人でももうえっと具合の悪い人まあとりあえずしてすぐここに 가벼운 질병이나 경증 환자들은 이곳 초기응급의료센터에서 담당하고 입원이 필요한 환자들은 2차 의료기관인 지역 병원으로 고위험군은 야마나시 대학병원으로 연결됩니다. 소니카이의 선생 같은 당연 마, 아수마리가 고사임마 소데. そういった医師会小その他にですねまえ、そういった小児科のグループにお願いをしてま本県の子どもたちのま命を救うためにまご協力をいただいているということで、それに今ご賛同いただいている先生方、大体まあ、まあ、まあ、まあ、5 0名ぐらいいるというふうに思ってますその先生方が当番で回るということかそうですね あの、会容의の方もいれば大学の先生もいますので、ま、大学病院の若い先生たちはりか深夜を担当していただいて、そのような形で今運営してる状況です。2021준基準で업비는총 45億円。 지난 10 年間해平均 2万2천여명이 이용했고 100% 야마나시현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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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병원에 일정 기간 근무하는 조건으로 장학금을 주는 의대 지역 정원 제도를 확대했습니다. 이쪽은 병원인데, 이쪽은 의학부입니다. 의학부, 의학과도, 간호학과도あります. けど。 인구 67만의 고치현도 10여 년전 의사 부족으로 큰 위기를 겪었습니다. 10年前とかね、本当その大学卒業の若手が少なくてこの 4つの内科全部合わせてその年に新しく入ったのは 1人 だったことがあってもうこれはもうこのままだと終わると。 지금은 내과 의사로 일하는 지역 전형 졸업생만 40여 명. 지원자도 크게 늘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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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육 의료 기본법을 제정해 미래 세대인 아이들의 성장 과정 전반을 책임지는 의료 체계를 구축해가고 있습니다. 네, 아, 지금은 이제, 아, 지금은 이제, 아, 지금은 이제, 아, 지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소아 청소년과의 위기는 우리 아이들의 위기로 번지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보건복지부는 소아 청소년과를 비롯한 필수 의료 분야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전문 진료 센터를 운영하는 중에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 차등 보상을 통해서 사후 지급하는 이런 필수 체계를 유지할 유지하는 것이고요. 정부는 어린이 공공 전문 진료 센터의 손실을 사후 보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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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특히 의료 서비스는 자치 공급자를 양산해 놓으면 또 비용을 유발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신속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네, 예, 추가적으로 이번 뭐 대책 발표가 끝이 아니라 이런 건좀 단기적으로 좀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은 아니어서 실수 오염 부분에 대해서 좀 확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이렇게 좀 장기적으로도 좀 계속.